어휴 오늘 해볼게임 새로운 인기 공포게임이 또 나왔네요 깔튼, 깔튼 오브, 오브 반반 반반의 어린이집이라는 게임인데 공포게임 못참죠 바로 갑니다 파피플레이타임이랑 뭐 레인보우프레즈가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어, 평이 있거든요 보니까 유치원에 애기들 보냈다가 실종된 것 같아요, 애기들이 그래서 부모님이 찾으러 나온 것 같은데? 반만의 어린이집. 야, 이거 파피플레이트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음, 여기가 이제 어린이집 예로빈인것 같고요. 어, 카드인가? 아, 여기다 넣는 거네. 그러면 딱 봐도. 오케이, 열렸습니다. 이건 뭐야? 뭐 드론이야? 이거를 작동을? 시키려면은 배터리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뭐야 엄마에게 나 방이 숨어있어요 근데 뭐저 괴물하고 싸워야 해요 이게 뭐 클레어라는 뭐지? 친구를 자기처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하는데? 일단 배터리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요거지 배터리 어어 오케이 두개 찾았다 자 이건 뭐 순식간에 참... 어디가? 딱 보니까 드론으로 이거 버튼 누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저 핑크 닭둘기는 또 뭐야? 어? 아 이거 파비 플레이 타임에서 그 쳐다볼 때랑 느낌이 비슷하네 처음에 얘또 여기 또 등장하는가 보네? 반반이 말합니다 얘가 반반인가 본데 뭐 약간 교훈 살짝 말해주고 너의 최장은 내거야아파란키는 계속 얼, 열리는구나 와허 여기는 놀이터 같은데요 어 아까 그 쳐다보던 핑크 닭돌기 오피라 버드? 핑크 닭이 배고프대요 알을 6개를 찾으라고 하는데 어, 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이이이 오케이 요거를 6개를 찾으면 되는거구나 여기 하나 더 아, 이거 괜찮아. 괜아보세요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지아 다섯 개 맛있다 어 뭐야 방금 불에 하나 들어왔어요 아 괜찮아. 괜아괜찮어 아 여기다 알을 뭐가 숨겨놨었구만 이러니까 안 보이지 꽁꽁 숨겨놨었네 자 뭐, 나머지 하나까지 어어 노란색 카드키 나이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갈수 있는 거잖아 음뭐 지금까지는 초반은 아주 뭐 순조롭게 나름 풀리고 있어 가라! 드론 몽통 박치기! 그 다음에 망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서 디스트랙션 의 원? 이건 또 무슨 단서일까요? 아직까지는 뭐 감이 전혀 안 오는데? 아 망치! 망치! 맞아 망치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깨부술 수 있잖아. 웃어! 웃어! 오케이 들어가! 바로 들어가! 점프! 웃음이 최고의 약이다! 오피라 버드! 이름이 얘가 오피라 버드고요. 아 노란색 카드키 오케이! 나와주고요. 데려옵니다! 이거 타고 가는 건가 설마? 오! 오! 오! 오호! 오예! 아니 무슨 어린이집에 이런 놀이 끼고 있어 내 컬러는 무슨 색이었냐고? 얘가 빨강이여 얘빨강색이었얘 빨강색이요 얘는 핑크 나머지 얘네들은 아직 못 봤는데? 어디 있었나? 얘 빨강색이고 하얀색 아 흰색? 얘는 뭐야? 캡틴 피들드 아 여기 색깔이 이미 다 있었구나 아, 얘네들이 이제 싹싹다 모여서 반반이라는 거잖아 그럼 음, 색이었고그 다음에 너 노란색 이거 맞잖아 그랬던 맞았어. 오! 핑크 돌기 뭐야? 저 언제 탔어? 이 차다 봐왜 내리는 거야? 왜 내려? 왜 내려? 빨리 빨리 빨리! 오! 오! 빨리 탈출하는 건가 본데요, 이거? 자, 이거 한 바퀴 돌려야 돼, 계속. 이한 바퀴 돌려야. 어림없는 소리. 아, 못뭐 간해야 돼. 아니, 어쩌라고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너못 지나간다. 아, 이거 드론이 잘안 돌려요. 아오오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잘 눌러봐! 잘 눌러봐 어어어어됐어됐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오어오어어오어오어어어오어오어어어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 어, 잘 쫓아오네, 어, 저기요, 저기요. 아이 어, 저기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게 도대체 뭔가요? 톡! 그렇지! 내려와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쫓아오기 전에, 여기에서 넘어가가! 아! 여러분. 저거, 와! 아! 나온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눌러내려고 해서 이거 맞는 것 같아 잘 가라 아, 저정도는 이미 아작났겠는데 어, 일단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어린이집에 찾아온 것 같아요 이상한 어린이집에 맡겨버렸어 아니 우리 귀여운 우리 커여운 애기들을 이상한 어린이집에다 맡겨놔버렸어 자 여기 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 뭐 딱히 단서가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 불이 들어오나? 아, 왠지 TV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어, 어, 어, 어, 어, 노, 노, 노. 노돈 투. 여기서 뭐 어쩌라고? 오, 뭐가 올라와. 어디로 날 끼는 거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오라는 거죠? 초대장입니다. 보딩 패스. 항공권인데요? 누구의 항공권이지, 이거? 쿠시. 보자구요? 절 어디로 이끄, 이끄는걸까요? 나 그리고 이이 이 바닥 도대체 건물이 구조가 어떻게 된 모양인지 너무 궁금했어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헐 오우 음, 와아까부터그 초록반반이다 그리고 이거.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챕터1 약간 맛보기 느낌이었고 반반어린이집2 챕터2 지금 제작중이라고 하네요 와 일단은 심플하지만 또그 파피의 처음 느꼈던 었그 공포감을 한번 오랜만에 느껴가지고 아주 꿀잼이었습니다 일단 숨겨져 있는 이스터에그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던 것 같아 기회가 되면은 이 이스터에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핑크다 꿈에 나올 것 같아 휴바